친구들이랑 다들 영마살이 도져가지고 일을 하다 말고 이제 오사카에 가는 일정으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친구는 심지어 오전에 일하고 12시에 퇴근인데 비행기 탑승이 1시 반이에요. 이게 올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다시 어떻게든 모여가지고 오사카 여행을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정도 됐나? 두달 됐나? 아무튼 일본에 다시 왔구만. <웃음> 이번엔 오사카를 해집으로 다녀봅시다. 일단 일본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할거 이렇게 티켓팅 장소에서 교통 카드를 충전합니다. 고 o 귀여운 열차를 타고 오사카로 이동을 해봅시다. 키티 키티 허키만 같은 곳시 굉장히 다른 느낌. 키티 렉아 키티 키티. 헬스 이용권이 있다니 큰일났다. 너너 헬스코로 안 가고? 너희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가는 거야? 정신머리를 내가 뜯어 먹줄게 선택지가 <웃음> 없나? <웃음> 오자마자 라운지에서 사케로 입을 적셔주고 오사카에 와서 먹는 첫 번째 가게 후쿠쿠지라. 이야. 아그 뭔가 내가 같았어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뭐 마시는 거? 그냥 그냥 짓는 듯한 복리 내려 주세요. 봉사? 와우. 첫 식사 하고 이제. 아, 너무 맛있었어 어, 슬렁어슬렁걸려 보자고. <웃음> 목적지는 맥주? 목적지는 바다가 네. 맥주를 먹는다. 다음 목적지는 원스 <웃음> 프로파. 오늘도 역시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의 평온한 저녁을 보내고 있구만. 달라나 스텝 뭐야 엘리베이터에 여기 맞아 진짜 들어가 서울에서 건대 건대 건대 건대 건대 짠. 짠. 짠. 짠. 알브레이치로 아침을 먹으러 나온 보람이 있구만 왠지, 왠지? 또 술을 보러 갈것 같은 행태 술이랑 당연히 술 보러 가야지 그렇군 역시 폭시니까 역시 역시 오늘도 지나칠 수 없는 돈키호테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웃음> 굉장히 미묘하다 어디에 쓰는 장난감입니까? 분명 장난감 코너 같은데 <웃음> 이제 들어갈 곳은 라멘 가게입니다 <웃음> 멘노야 <웃음> 저렇게 큰 차슈가 난다고? 너무 배불러서 약간 흩풀리는 기분이야 미소라면은 장칼국수 같은 느낌? 그래도 뭐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도 지하철역에 붙어있는 보틀샵에서 어떻게 구했다 나가불린1 6년에 지금 13,000원에 싼거이 <웃음> 진짜 싸게 매다 13,000원 텐마바시 스테이션 퀘기한 레이웨이에서 교토로 가는 열차로 갈아타야됩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다. 우리가 파괴하고 있지. <웃음> <웃음> 이게 침대에 누워있다 버를타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꾸준히 걸어, 걸어줘야 돼. 쿠폰 리키루 샵에 늘려서 누를 생 그러기 위해 걷는 거야? <웃음> 그렇죠. 공원 가는 거 아니었어? <웃음> 와, 근데 날씨 너무 좋다. 공원이 한적한 게좋긴 한데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이 끝없이 넓은데. 큰 소리가 내가 있잖아. 아, 중요한 게 있네. 크. <웃음> 아. 나이가 드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신음 소리가 나와. <웃음> 굉장히 놀랍게도. <웃음> 자전거도로 했어 <웃음> 이 자갈밭 사이에 <웃음> 이, 이 자갈밭 사이에 회색 줄 하나가 나 있길래 뭔가 했더니 놀랍게도 자전거도로 했어 <웃음> 어네가 졌잖아 <웃음> 동전 너다 가져 <웃음> 오케이 비스키를 <웃음> 찾지 못했어 낙지였다. 공원 한 바퀴 돌고 리코샵몇번 돌았더니 날이 저놓네 이제 수단걸 주러 가야지. 이제 시작인가? 그리고 열만 여덟. 전체적으로 큰리코샵일수록 뭔가 괜찮은 상품 구하기가 힘든 것 같긴 해. 한국인 남들이 다 들어갔어. 아 그래서인가? 아 고체집 새로 잡은 데가 30분 정도 웨이팅이 걸려가지고 근처에 있는. 리커샵을 왔는데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됐으면은 뭔가 영상 주제 같은 거를 일본의 모든 리커샵 이런 거로 잡고 돌아도 <웃음> <웃음> 그 정도 아니라고 지금 <웃음> 교 있는 모든 리커샵 다 해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웃음> 아 그렇지 어, 주방이 아주 분주하네 <웃음> 와 진짜 오래 걸린다 그렇지. 근데 개맛있어. <웃음> <웃음> 이게 꼬치가 하나에 <웃음> 900원? 어, 800원 한다는 게 너무 사기 났어. 저렴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시켜도 다 괜찮은데 삼겹살은 솔직히 그냥 너무 생각했던 맛이라서 큰 감동은 없었고 이 곱창. 곱창이 사기야. 곱창이 진짜 꼭 시켜야 되는 거. 7호? 7호라고 했나? 7호, 7호. 지금 이가게의 최대 단점이 있는데 다음 갈 곳을 정해놨음에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다음 생각이 나지 않아. <웃음> 야, 개맛있어. 진짜. <웃음> 진짜 너무 잘 들어간다. 테라마치 거리를 휘자휘자해집고 다니다가 코딩에 있으면 들어가고 테라마치 거리를 <웃음> 해 짚고 다니다가 오늘도 역시 뽑기를 하러 이거 약간 술 마시고 행사 같아 결국 아무런 수확도 없었지만 무슨 소리야 우리 즐거움을 얻었다 즐거움을 그래 즐거움을 얻었다 아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도박 중독이 맞는 것 같은데 야 저, 저, 저기 저 애들에게 가온앤데야 뭐지 배불러서 뭐 안먹는다더니 결국 다 편의점 오니까뭘 사는구만 운종하고있또뭘 네? 샀어? 입말야아아아아아아뭘좀 이친구 <웃음> 되게 흐경흐스흐흐 버렸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는 래랫 저기는 옥토모에 <웃음> 빠져있는 중 너무 싸게 잘 즐겨버렸다 봐술 마시고 난 다음에는 편의점에서 카레빵 좀더 먹어줘야죠 <웃음> 아, 늦잠 자고 푹 쉬고 호텔에 슬금슬금 비어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양조장을 간다고 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병인 것 같아요 이정도면 애들이 아침부터 되게 급하게 막 엄마 응,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깨우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게 늦은 줄 알았거든요 시간을 해봤는데 10시 남지? 이 시간에 뭐 맥주랑 위스키 양조장 투어를 간다? 이건 진짜 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정상이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아, 하루를 차분하게 보내기 위해 애들이 이제 양조장 투어를 할때 저는 교토에 찻집들을 투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애들이랑 다시 조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녹차 중에 제 고급종에 속하는 교쿠로라는 이제 녹차 그 같은 경우에는 테키로라는 메뉴를 시켜서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테키로 메뉴를 주문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다식과 함께 녹차를 서빙을 해 주시고요. 이고 같은 거는 이제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인데 뜨거운 물 이게 녹차거든요. 이제 마시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우려서 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설명도 되게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갑니다 아 여유롭네 그치 교토 왔으면 이렇게 여유롭게 정취를 즐기는 게 맞지 아침부터 다 알코올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자전거 타다가 잔디밭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네요 뭐지 여긴? 한량드래 거리인가? 카츠쿠라산조라는 카츠집에 들어와서 스카치를 시켜먹고 있습니다 진짜 개 맛있었구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갑니다 굉장히 클래시컬한 카페에 들어와서 굉장히 클래시컬한 잔에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꽃모양 아이스크림 아니, 여행할 때는 시간이 무슨 반으로 접혀버리는 것 같아 그냥 밥 먹고 카페 몇곳 들리고 책 읽고 쉬고 했더니 벌써 밤이네요. 오늘은 교토 근처 사는 친구가 괜찮은 이자카야를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같이 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자카야가 사케만 한 30종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30종이면 한 잔만 먹어도 거의 죽어낼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재밌게 같이 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집... 아니 는데 집어 안 잠기겠어. 경선아 내가 내가 곧 꺼내줄게 어디 가혀있는거야뭘 꺼내준다는거야 계속 개줘이야 저선 어디 갇혀있어 별의 커비 30점 요거랑 요거 그럼 <웃음> 코코카라 코코마데 <코코맛에> 젠부쿠다이 <잠부 웃음> <그다사이. 웃음> 하면 안되나? 한번에 안나와 한씩 이거야 다음 잔잔. 오케이 우리 하루아빠 <웃음> 아, 고생이 많아. 아, <웃음> 다음 코스도미유슈로1번 아, 오케이. 뭐가 있는가? 길을 따라 들어왔어. 오만자이게 유명한 식당이야. 오만자이. 오만자이. 오바 오만자이. 일반모, 일반이제 밥집, 반찬. 그러니까 반찬이나 아, 이제 해 1번주, 번주를 마시시면 좋고. 아무래도 내. 네. 두발로 호텔에 허락는게리인것 같다 s h o e a t h a t w h a What? w h a i e h a t What? s a k e a t What? a k u h a t w a t What? What? w a t w h a h a t w a r t w h a a h a t What? w a t What? m a h a t a h a h h a t t o h a a h a h a u a t a t a h a t w h a a a t h h t h t h a a h a 이고이! 우마 카타 분명 사케 다 뒤졌다고 라 했는데 역시 뒤지는 건우리였고요 그래도 밥을 먹어서 그런지 다들 조금 얼굴이 살아났구만. 아까 진짜 다 개죽어갔는데. <목소리> 먼저 간다. <목소리> 한국에서 보자. 관는여차 편도 귀여운 티티가 있네요. 티티가 그려진 열차를 타고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온라인에서 제가 기차 이제 티켓을 예매를 했거든요. QR코드가 나오면 은그 QR코드로 그냥 열차를 타면될것 같은데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이 종이 티켓을 교환을 해야 되고 이 종이 티켓을 다시 플랫폼 개찰구에 넣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아날로그적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의자 좌석 앞에 좌석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꽂아 놓는 시스템 정말 최강 아날로그 국가다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생각했는지 아무튼 방심하고 그냥 QR코드만 가지고 열차를 탈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간 계산을 하면은 반드시 늦는다는 거꼭 알아두고 여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역시나 아날로그 시스템에 의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 버려 가지고 원래 김포공항 가는 거를 예약했었는데 그 비행기는 못하게 되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다행히 바로 있어서 아, 비행기 편을 바꿔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방심할 수가 없어요 이 아날로그 시스템 여행할 때꼭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한 한국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꽤 알차게 여행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말은 좀 시체처럼 뻗어 있다가 다시 빡세게 자기개발을 가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